반갑습니다 이제 방금 전에 공부했던 것을 우리가 이것을 실전에도 맞아야 되니까 실전에 틀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실전에서 맞도록 우리가 정말로 맞는 것인지 그냥 안 맞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는 곰곰이 풀어봐야 된다 그죠? 곰곰이 풀어봐야 된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것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아, 저쪽에 가서, 아까 조청이 좀 가져왔어요. 그, 혹시, 저쪽, 책상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전생궁합과 전생인연에 대해서 이것을 풀어 가게 되고, 우리, 우리가 전직 대통령, 사이에서의 인연 관계. 어떻게 되면 지금 삼각관계가 되겠죠. 이런 것을 사이에서 우리가 풀어내오는 이런 가정들을 우리는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는 전생인연 전생궁학과 전생인연에 대해서 우리는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이것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생궁합이라고 하게 되게 되면 게되 전생의 그 인연법에 따라서 현재 인간이 살아가면서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을 결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전생궁합이라고 하는 것이고 전생인연이라는 것은 인간이 구성하고 있는 이 영혼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기 이전에 전생의 인연법으로 이런 인연관계가 어떤 것이냐 이것을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인간 상태가 아니라 전생의 상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생의 상태 자, 이런 영향으로 인해서 두 가지의 영향으로 인해서 지금 행동하고 지금 벌어지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으며, 어떤 역할을 하게 되며,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며, 어떤 착용을 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보는 거예요. 그러면 상담에 있어서는 이 분야가 정말로 대단히 중요한 분야예요. 특히 가족들. 자, 부부를 상담한다든지, 그러면 자식과 부모 사이에 상담한다든지, 이런 사이에서 지금 표출되는 것이 그대로 아마 표출될 것이다. 그러나 개인은 집에 가서 내가 확인을 다 못하기 때문에 또또 음, 연뉴스기를 하지만은 지금 우리나라가 좀 복잡하잖아요, 그지? 그래서 우리가 잘알수 있는 사람은 대표 대표적인 연예인이나 정치인이나 그 다음에 전전 현직 대통령밖에 우리가 명쾌하게 국민들이 모두가 알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시시끌하한 복잡한 우리가 현직 대통령하고 전직 대통령 사이에서 이 인연법과 인연궁합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풀어보자는 거다. 그 다음에 이 법률을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왔던 것을 총동원해서 여러분들이 푸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분야에서는 전생에 가지고 있던 이런 인연법에 따라서 현재 살아가면서 나타낼 수 있는 성향 그 다음에 우리는 말, 행동 이것을 푸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생의 인연법에 의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작용관계까지 오늘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나 지금 이런 운명수를 가진 분들은 다양하게 많이 있을 거다 그죠? 다양하게 많이 있을 것이니까 우리는 지금 대표적인 예로 뭐 우리가 정치인이나 연예인이나 그 다음에 방송인이나 아니면 뭐 전현지 대통령밖에 우리가 풀수 없기 때문에 크게 뭐누는 되지 않을 것이고 그치?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수리법칙에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는 수리사주에 따라서 풀어가는 것이고 이거는 숫자인연법에 의해서 동시에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리사주로 풀기 때문에 운명수로서 풀어나가게 되고 이거는 숫자인연법에 따라서 풀어나가기 때문에 인연수로서 풀어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운명수는 뭐고 인연수는 뭘까 이렇게 물으면 내가 설명을 너무 장대해지니까 안되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운명수가 궁금하시면 유튜브에서 운명수 계산법 운명수만 치면 될 거예요. 운명수만 치더라도 운명수 계산법을 보시게 되게 되면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쉽게 어느 누구나 알수 있도록 풀어놨습니다. 이것은 사주를 기반으로 해서 풀어낸가정이기 때문에 누구나 알수 있을 거예요. 자, 인연수는, 인연수는 운명수에서 9로 나눈 값이에요. 운명수를 9로 나누고 나머지 값을 우리는 인연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연수 그러면 우리가 숫자인연법이라는 것을 또 유튜브에서 치시게 되게 되면 그게 인연수 계산하는 방법이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저거는 안하고 뭐 답하면서 뭐 가다가 <웃음> 답만 이야기하지 답만 이야기할 수가 없다 내가 뭐 춤추고 그 사람 뭐그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공부를 했던 것을 상담을 위해서 완벽하게 설득하고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 라이브 강좌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배워나간 사람들이 멀리 있으나, 이 직접 교육원에 오지는 못하지만은, 멀리 있으면서도 이것을 가지고, 어? 업그레이드 시켜, 상담 기법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이지, 내가 첨치려고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하고, 혹시 궁금한 사람은 이 운명수 계산법하고, 숫자인연법을 우리가 보시게 되면 인연수 계산하는 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나와 있으니까 그 강좌를 여러분들이 클릭해갖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전생공학과 전생인연의 차이를 잠깐 보게 되게 되면 우리는 이런 구조예요 우리는 철저한 이론과 논리로서 풀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영혼의 세계로부터 영혼이 인간으로 태어나는 과정을 우리는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을 우리는 전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의 삶을 전생이라고 하지 우리가 사람이 옛날에 살았던 어? 누구다 이런 식으로의 전생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도 다시 태어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다시 태어난다. 그런데 우리가 영혼이 태어났다. 그렇 때문에 나를 구성하고 있는 이 영혼의 삶에서 영혼이 가지고 있던 그 역할을 우리는 전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게 되면 게되 이것을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게 됩니다. 인간이 우리가 살아가는 전반의 가정을 우리는 인생, 인, 그 인생이라고 하게 되고 우리가 인간이 죽으면 탄생을 하면 인간이 되고 이 죽음에 되게 되면 우리는 귀신이 되는데 귀신세계가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앞으로 올내내 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이 죽어서 귀신의 세계로 망자의 세계로 우리는 구천 세계로 이렇게 갖다 치게 되게 되면 여기서 우리가 천도가 이루어졌을 때는 영혼의 세계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수는 이 전생의 이 분야를 다루는 것을 우리는 인연수로서 다루는 거예요. 여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운명이라는, 그, 영혼의 운명이라는 것은 없어요. 영혼은 영원한 삶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그래서 여기서 인간의 삶을 우리는 풀기 위해서는 이것을 우리는 운명수라고 하는 거예요. 운명수. 그 다음에 이 귀신세계는 조금 복잡해가지고 귀신세계는 좀 복잡해가지고 우리는 귀신수라는 것이 있고 대별해가지고는 이 망자수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이 죽어서 죽어서 우리는 사식구제를 한다든지 천도제를 한다든지 이럴 때이 술에 풀어가지고 이 사람이 살아왔을 때의 그 업장과 재업과 업보와 인간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이런 망자수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귀신수라는 것은, 어, 천도가 되지 못하고 구천세계를 떠도는 이런 기들, 이런 기들의 원한이라든지 소원이라든지 자기의 정체라든지 이런 것을 풀기 위해서 이 기준수를 푸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접어놓고 우리는 이 운명수와 인연수를 가지고 오늘 전생궁합과 전생인연법을 우리는 풀어가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운명수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전생궁합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루어져 있는 상호관계. 자그 다음에 인연수로서 풀게 되면 전생인연법에 의해서 전생인연법에 의해서 우리가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호관계를 오늘 풀어가는 거다. 실전 사례를 우리가 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개념상으로 우리는 조금 아시겠죠. 자 이거는 우리는 인간이 현재 살아가는 운명의 영향을 주는 것이고 사이에서 말이나 행동이나 역할이나 이런 것이 주어지는 것이고 이거는 보이지 않지만 은 인연법으로 이런 상호작용이라든지 상호관계를 일으키게 되는 이런 구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우리는 대신해서 풀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볼때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어, 인연법적으로 복잡하다, 그제 예. 사회가 복잡하다는 것은 인연법 사이에서 이렇게 복합적인 많은 작용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우리는 검토를 한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음, 한번좀 불러 봐 주세요, 난중. 자 문재인 대통령, 그제. 문재인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인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서 우리가 이 벌어지는 우리는 전생인연법과 인연법을 한풀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 여기에 운명수가 25번에 65세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27번에 66세 그지?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에는 19번에 70, 77세 이런 구조를 하고 이루어져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우리 핵심적인 사람들이 같이 있던 핵심 사람들의 인연법도 한번 풀어봐요 한 개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그치 자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 비서실장 그치 임종석 비서실장을 우리는 한번 풀어보자 15번에 52세 15번에 52세. 여기서 우리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국기인는 우리 최. 어, 여기서 우리는 24번에 62세. 자 이명박 대통령의 경우에는 우리가 큰 형님이 하나 있다. 그치? 자이 상덕 우리 전 국회의 여장님 그지? 그러면 이것이 우리는 27번에 83세 자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폭잡하게 챙겨져 있는 다스의 이시영 이시영의 경우에는 17번에 17번에 몇살인건 모르겠다. 마흔? 이시영 응. 아들. 몇 18살. 년생이에요? 78년. 음, 78년이면 많이네 그제? 40세. 자, 그러면 지금의 우리 구조상에서는 큰 털을 이렇게 그 나눠놨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나눠 것을 가지고 지금부터 간략하게만 우리 함설해지 우리가 지금 푼다는 것은 전생궁합이다. 그죠? 전생궁합과 두 번째는 전생인연법이다. 그죠? 그러면 우선적으로 우리는 전생궁합을 먼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삼각관계라고 내 얘기한 거는 세 명이니까 삼각관계에요. 그래서 그게 무슨 다른 뜻을 우리가 <웃음> 이야기할 필요성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전생궁합이라는 것은 운명수부로부터 푼다고 그랬대 그지? 자 여기는 1이고 여기는 3이고 여기도 우리는 3이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구조상에서 이 구조는 제가 하다며 <웃음> 앞면 표지에 넣어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삼아 하기 위해서 1번 3번이 합치지만 여기에 4번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사이에 는 전생궁합은 4번이다 자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일 경우에는 이것도 4번이다 그지? 자그 다음에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이는 몇 번이에요? 병고 그대로 두개 합치면 되잖아. 6 번. 그래서 여기는 6 번이다 이 말이 그지? 그럼 이 사이는 어떤 사이다 했어요? 친구 사이 그러니까 <웃음> 이 명박 대통령 이는 어찌보기 되면 굉장히 어떻게 만만한 사이예요. 궁합적으로 만만한 사이. 그지? 어찌보기 되면 만만한 사이였을 거야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것이고.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아까 저기 뭐랬어요? 망파. 망파가 들어있기 때문에 시기 질투, 해방 이렇게 어떻게? 에, 어, 괴롭히는 거. 그렇지?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다. 그러면 이두분 사이에는 뭔가 지금 억그러진게좀 많이 있을 것 같다. 그렇죠? 이 사이에서도 어떻게 억그러진게참 많이 있을 것 같다. 이게 궁합 사이에요, 궁합. 그러면 이 사이에는 어떻게? 친구 사이니까만만 그런 이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과 비슷하나요? 아마 비슷할 것 같아. 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중에서 우리 가장 또 옆에 보좌를 하고 있는 비서실장의 경우에 이 15번이니까 어떻게? 이게 3번이 되겠지? 그러면 비서실장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우리는 망, 파 이런 게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다면 둘 중에서 한 명이 어떻게 굉장히 짐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사이는그렇 하더라도 어떻게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이 보게 되면 여기는 또한 짐이 될수 있는 부분들이 내포되어 있을 것이다 자, 여기와 여기서 이럴 때는 어떻게 이 사회는 뭐랄까 이 7번이나 했다 그제 여기는 무슨 사이 이거는 부모와 자식 사이 뭐 어쩌고 해도 면그 현실 그대로일지도 모른다 이 부모 자식 사이 그지 맞나요? 예아 맞아야 되지 우리 틀리면 안 되잖아요. 한 개라도 틀리면 안되잖아자 우리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덕 전 국회의원일 경우에 연세는 좀 많으시다 그지? 자 이럴 경우에는 이것도 삽니다.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이상덕 전 대통령은. 어떻게? 무슨? 아, 친구 사이. 그렇게 모든 것이 똑같으면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할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러면 꾹짝이 잘 맞을 수도 있지. 그러 뭐 같이 동료고 친구 사이라는 것은 뭔가 잘 통할 수도 있고 만만하고 잘 통할 수도 있어. 자,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과 아들 이수영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1번이다. 그죠? 자, 여기서는 어떻게? 시스테이션 이게 또 망파가 돼. 자, 뭐이 사이는 막좀 이게 부드럽지 못한 그런 사이가 된다. 그러면 어, 누군 말까 아버지가 침을 줘가지고 아들이 어, 괴롭히든지, 아들이 침을 줘갖고 상대가 괴롭든지 이런 구조를 하고 있는 구조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조금 복잡하겠지. 그런, 그러니까 그 현실에 살고 말과 행동과 지금 전개되는 사항들이 거의 일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금 우리 느낌에 반 느낌에 뭐 틀린 거 하나도 없지. 예. 그러면 너무 이제 깊이까지 가면 좀 그렇고. 자 여기까지 가고 이제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겠나? 전생인연법을 우리는 한번 보러 가는 거죠. 자 전생인연법으로 우리는 한번 출동을 한 해보는 겁니다 그지 자 전생인연법에는 우리가 인연법을 풀기 위해서는 인연수 5가 필요한거예요 인연수 5가 자 그러면 인연수 7이니까 여기는 인연수가 2번이 될거예요 그지 그지 인연수는 9로 나눠서 7이니까 7을 다시 5로 나누면 2가 되는거죠그 그지 거 2가 되고 여기는 9니까 그지 4가 되는 거다. 그죠자 여기는 1이 되는 거다. 금방 했으니까 1. 맞나요? 자 여기는 어, 6이니까 오른나보 1이지. 그치? 자 여기는 17이니까 8이니까 3이 되겠죠. 이? 자 여기는 27이니까 똑같네. 4가 되겠네. 그치? 자, 여기는 6이니까 1이 되겠다. 자, 여기서 나타난 것은 우리는 인연수 5에 해당되는 숫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푸는 것은 우리는 전생인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생인연법 전생인연법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런 구조를 놓고 우리가 지금부터 그려볼게요. 자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2번에 해당된다. 그제 자 박근혜 대통령은 전 대통령은 우리는 4번이 된다. 자 이명박 대통령은 전 대통령은 일번이 된다 그지? 자 여기서 우리는 세 명을 먼저 우리 한 풀어보자고요. 그래서 인연법적으로 인연법에는 우리는 어떻게 상생상극을 한다고 그랬다 그지? 상생상 우리는 인연법으로는 어떤 전생궁합에는 어떤 관계가 있더라도 영혼적으로는 보이지 않은 이런 충돌과 그 상호작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은 문 대통령을 어떻게 인연법적으로 생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해를 끼치고 어? 제동을 걸고 어, 문제를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측면은 아닐 수도 있다. 그치? 그런데 문 대통령의 경우에는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을 우리는 어떻게? 공격을 하는 타입이에요. 그치? 그에 반해서 우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도 사이는, 전세, 이게 사이는 우리는 좋은 친구 사이인데 친구를 우리는 공격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면 지금 구조하고 비슷하나? 이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영혼의 세계에서의 충돌이에요. 영혼의 세계에서 충돌. 그래서 내가 뭐 상세할까지는 다 말하기는 좀 그렇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러면 어떻게, 이명박 대통령은 문 대통령을 이름법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해 주니까 그지? 그런데 이문 대통령의 인연은 어? 박전 대통령을 공격하는 타입이고 박전 대통령은 어떻게 이전 대통령을 공격할 수 있는 인연법을 적용을 갖고 있다. 오케이 그럼 나머지는 상세하게 이제 풀어보세요. 자 그러면 임명서 비서실장의 경우에 우리는 한번 보자. 그럼 누가 누구를 토할 것인가를 우리 풀면 되겠지, 그죠? 자 여기서는 2번이다 무는 이니까. 임용석 어떻게? 실장은 음. 1이다, 그제? 그러면 어떻게? 생! 해준다. 자, 여기는 궁합적으로는 이렇게 해를 끼치고 살아가는 데는 불려 뭐 밤이라든지 부작용이라든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나머지 인연법적으로는 굉장히 어떻게? 스포트하는 타입이다. 예, 굉장히 스포트하는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찰떡궁합이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최순실 같은 경우도 한번 보자. 최순실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순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몇 번이에요? 1번. 1번이다. 그치? 그니까 어떻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그 여사를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지금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서도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 어쩌면 그런 현실이 버릇이 쓰지도 모른다. 자, 그러면 이거 떼어놓고. 자, 이명박 대통령이 그랬더 저, 이상덕, 우리 형님, 그지? 이상덕 형님하고는 1번, 4번이다, 그지? 1번, 은 이명박 대통령 1번인데, 이 이상덕 그 형님은 어떻게? 이상덕 형님의 문제로 이명박 대통령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어찌보게 되게 되면, 돕는다는 것이 대래 공격 이거, 당할 수 있는 끌이를 만들어줄 가능성도 충분히 내재되어 있는 거죠. 자, 이명박 대통령과 이시영 아들 할 사이는 어떻게? 같이 1, 1이다. 그지? 예? 1, 아, 1, 1, 3이네. 1, 3이다. 이렇게 아들. 그지? 1, 3이니까 어떻게? <웃음> 이명박 대통령이 이 아들을 공격하는 타입이다. 어찌 되면 이명박 대통령이 아들인데 해를 끼칠 수도 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럼 미치고 있다 하면 어떻게? 지금 정개되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이런 영향도 미칠 가능성도 다분히 남아있다는 거겠지. 다 그러면 여기에 대표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런 삼각관계를 삼각관계의 우리는 이거는 전생국합은 현실에서, 현실에서 말, 행동, 언행, 이렇게 일, 이런 것들이 전개되는 것이고, 전생인연법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서 인연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주는 이 부분이 전생인연법이에요. 여기는 나중에 가다 보면 이런 영향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애군이 생기고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풀기는 곤란하니까 학문적으로 우리는 다 풀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만 하고 이런 상호관계에서 지금 어떻게 이 사회가 큰 주기에서는 이런 사회가 이루어져 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는 거예요 이런 사회가 이루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자, 그러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 한 번만 대안해 볼까요? 우리 김기춘 실장님은 어떻게? 이게 23번이다, 그지? 이거와 이것은 어떻게 사이? 우리 김기춘, 음, 그, 옛날에 비슷한 실장 23번이면 어떻게? 3, 3이니까 여기 다 오잖아. 6이잖아. 친구 사이. 그지? 굉장히 만만한 사이다, 그지? 자 이것이 오다, 그지? 인연수는 오잖아, 그지? 인연수는 오다 이 그러면 여기 오다, 그지? 인연수가 오니까 박전 대통령은 김주친, 김기춘 실장님인데 이렇게 하는 인연이다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면 지금의 벌어지는 이런 인연법들이 현실에 나타나는 이런 행동이나 사건이나 일하고도 많은 일치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쵸? 그러면 그 실질적으로 여기서 푸는 것은 나에 대해서 푸는 것이나 여기에서 푸는 것이나 이 다를 바 하나도 없다는 거니다 그러면 이 전생인연법은 다 이것을 이런 상태를 놓고 우리 가족을 한번 가보자고요 우리 지금 배우고 있으니까 우리 가족부터 먼저 풀어봐야 되는 거지 예. 이거는 이제 샘플로 풀어봐는 거지. 우리 가족은 자 아빠는 얼마? 19번 엄마는 9번 자 아들은 25번 25번, 25번. 23번? 아, 23번이 돼 23번? 아닌데 25번인데 에이 25분이네 25분 85년. 85년. 85년. 자 딸은 딸은 자풀어보자 1978년 5월 응. 1일 낮에 밤밤음 전형, 맞아요 맞아요 22번, 예? 다른 22번. 자, 그러면 우리는 업장수를 계산해 본다. 그치? 업장수는 1, 이것도 1, 이것도 1, 이거는 2. 대단하다. 이, 이 집에 편할 날이 하나도 없겠구만, 그치? 완전히 뭐 따로 국밥일 수도 있겠다. 자, 그러면, 우리한번 보자고요. 업장수가 1이라는 것은 이런 사이를 만든다고 그랬지, 그지 예. 자, 아버지하고 엄마는 어떻게? 스승과 제자 사이다, 그지 그럼 막, 막, 무조건 막 가르치는, 우리, 우리 사장님 너무 가르치는, 그지 무조건 막, 얼라 취급해보고, 이렇게 살아오시는가 보다. 그러면 어떻게? 아버지하고 왔 아들도 이렇게 또 하면 되겠나? 안 되겠지? 옛날에 영혼들은 전생에 왔을 때 거꾸로 오는 경우가 더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아빠가 아들이 옛날에는 스승이었는데 스승 보고 뭘안락 하니까 이 협이 잘 되겠나? 안 되겠지? 그러면 아버지는 딸하고는 어떻게? 해? 아, 어, 최근 채면 빚지를 받을. 그럼 이갚았셨어요 우리 딸은 받을, 자식은 받으러 오는 빚지 받으러 오잖아. 그런데 아버지가 안 갚을래 했지, 그지? 그러니까 빚이 아주가 남아 있는 거야. 아, 이게 뭔지. 아, 이거 봐, 아버지가, 하, 문제고. 하, 아버지가 <웃음> 참 문제네. 아, 참말로. 아, 아버지, 아버지 정말 문제다. 막 행자 안도었네 지금 보니까. 어, 그래, 아버지만 잘하면 이 집은 완전히 만사행통이다. 자. 아, 이때 현지까지 그대로 살아오신 거죠? 자, 그럼 우리 인연수를 한번 보자. 인연수, 그제? 자, 인연수, 인연수를 우리는 보게 되면, 자, 인연수는 1이고, 여기는 9고, 여기는 7이고, 여기는 4다. 그지 자, 그러면 우리는 인연법을 우리는 자, 아까 인연법들은 우리는 공만건 이렇게 풀었는데, 지금 한보자고요 <웃음> <웃음> <웃음> 자, 엄마와 딸은, 아, 이게 아니고, 엄마와 딸은, 4번이니까 그지? 엄마와 딸은 4번, 아빠는 1번, 응? 아들은 2번. 자, 이런 식으로 돼요.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 사님잘 들으셔야 되겠다 그지? 아니 그리가기 전에 업장에서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예. 4로 나눠서, 아, 아, 아 이거, 이게, 아, 잘못됐네. 네. 이게 3이네, 그치? 그니까. 음. 3이나 그거나뭐 똑같아. 네, 3하고, 3, 맞고. 4, 2, 4, 1, 4, 1, 맞네. 아, 맞네. 음. 그래.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자, 이것이, 이거 맞지? 네. 9에서, 이거는 9고, 7이고, 4고, 2고, 4고, 4고, 41이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아버지는 인연법적으로 아들을 아주 고귀하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 그지 생각이 문제라는 거죠 거기 생각하는 게 그러면 아들은 이게 안 맞춰줄 수도 있다 그지 그래서 이것이 두개 합치부리면 이기돼버린다는 거다 그지 아까 여기 뭐랬어요? 내가 인연사는 나쁜 것을 푸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거 아닌가 거, 지금 나쁜 거 푸는 거예요 내가 나빠졌을 때 잘못됐을 때 나는 이렇게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구조지만 은 상생을 하고 있어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은 둘이 합쳐졌을 때는 인파가 되어버린다 그렇게 그러니까 자식이 어떻게 아들이 나가게 되고 문제가 이야기 되고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막아야 되나 관심, 그지? 자, 엄마하고는 한번 보자. 엄마하고 딸하고는 그렇지? 요렇게 된다. 그렇지? 엄마하고 딸은 어떻게? 엄마와 딸은 우리는 가족 연에서는 공격을, 아빠를 공격을 하게 돼 있어요. 아마 엄마 아빠가 아버지인데 원망을 많이 했을 것 같아. 그렇지? 그러면 어떻게? 이두 개의 인연권이 합쳐졌을 때는 어떻게? 여기로 가버린다 했다. 그렇지? 이것이 하계살이라는 거다 그러면 딸은 어떻게 해? 아빠인데 버스 나갖고 아빠 그렇게 좋아 안할것 같아 엄마를 좋아할 것 같아 그지? 부부는 어떻게 이게 하계살이 되어보는 거야 하계살이 그러면 보증 사고 어디로 가야 된대요? 산으로요 음 보증 사고 산으로 가고 <웃음> 자 이것이 우리는 상호 작용을 하는 그런 구조예요 뭐 상세하게 다 말을 못하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업장수로서는 우리는 어떻게 전생의 궁합을 푸는 것이기 때문에 전생에 가지고 있는 이런 인연법에 의해서 현실에서 살아가는 행동이라든지 이런 궁합도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는 이 업장수로부터 풀어내는 거예요 자 인연수로서 풀어내는 것은 전생에 가지고 있던 인연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이 인연의 법칙에 의해서 상호 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게 되면, 아빠는 어떻게 해요? 병고살이라고 했다. 그치? 그렇죠? 나쁜 것을 풀기 때문에 지금은. 어쩌게 되면 나는 어떻게? 해? 아파가지고 고생할 수 있는 살인데, 어떻게? 해? 사모님을 만나갖고 어떻게 되겠나? 이것이 싹 바뀐 거야. 이 병이 어디 가서 산에 가서 치료가 싹 되본 거야. 이해되죠? 예. 안 그러면 어떻게 나중에는 나빠져 갖고 병들여 갖고 산에 갈 수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러나 병안 들고 업장을 싹 소멸하고 이제 지금까지 산에 갈수 있는 그런 구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생 업장과 전생 궁합은 우리가 완벽하게 알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오늘 공부한 것들은 완벽하게 이렇게 상담을 해주는데 이것이 가정을, 자, 예를 들게 되면 이런 전생궁합과 업장들을 우리가 상담을 할 때는, 가정에는, 가정, 가족을 상담할 때는 아주 많은 도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족을 다볼 때. 그럼 예를 갖고 부부 사이 어? 엄마 아, 아 아빠와 자식 사이, 엄마와 자식 사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게 되고 여기에 플러스 어떻게 나중에 되면 며느리와 어떻게 사이하고 의그 사이까지도 관계까지도 우리는 완벽하게 풀어 갈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관계를 딱 풀어 가지고 내 사이엔데는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내 며느리인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런 것이 좋을 때는 어떻게 해? 며느리하고 같이 사는 것이 좋겠다. 아니면 며느리를 완전히 독립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것들도 우리는 상담을 다할수 있는 이런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생궁합과 전생인연법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제 궁금한 거 없죠? 예. 그러면 오늘 이것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예. 예. 자, 수개서의